꿀잼 만화 리액션 찾아왔습니다 도혜니님의 영상을 통해 무려 마인크래프트 주민들의 대 반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꼬르다만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샤란 오야집 좋네 <웃음> 건나게에 헬기 착륙장도 있고 쩌는데? 일단뭐 무사히 야세 탐방하고 돌아온 집주인 어이 주민 일 잘하고 있나? 허 어? <웃음> 어, 드디어 나도! <난> 너... <웃음> 직업이 생기는 거야? 내 꿈은 에메랄드 부자가되는 거야! <웃음> 남의 집을 만들고 그 주인님도 <웃음> 주민은 사서가 되었다! 짜자자잔 <웃음> 오케이 종이... 종기... 뭐지? 뭐야 음. 하루 종일 줬다 뺐다 하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만 멈춰! 아, 이거 막아둔 이유가 있었구나. 좋은 거쓸 때까지 지금. 제발. 어. 나좀 죽여줘 이제. 오케이. 핵사기템 떴다 드디어 수선 나왔네요. 어. 어? 뭐지? <놀람> 이게 빛인가? 아. <놀람> 어디가? 이제서야 빛을 봤는데 아, 수선 노예가 돼버렸어 어. 저 방구석에 갇혀서 어. 아, 나 드디어 탈출인가 어, 주인님이 날... 어, 나또어로가 어, 어디로 가는겨 설마 어? <웃음> 이제는 농부 노예가 되는겨 또가 어. 어라 어이 신임이 들어왔구먼. 돈은 참일 잘하게 생겼네. <웃음> 아! 먹을 거! 먹을 거 주세요! 배고파! 으악. 아이고! 그마저도 호퍼로 다 빨려가네! 이거 자동농사잖아! 음. 이것이 돈의 참맛이구만 돈이 너무 많네. 금가루에 찍어가지고 먹어볼까? 음, 음, 음, 음, 음. <웃음> 멈춰. 아직 애기잖아 애기는 건들지마 야야 신나게 놀고 있는데 나 주노 아, 아 주인놈. 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애기 중에 아. 그리고 인권 따위는 일도보장되지 않는 이 처참한 노예들의 현장 좋아. 완벽한 작전. 아, 주인이 이제 착륙장에 한돌 팔고 있을 때 뒤에서 그대로 밀어버려가지고. 나의 완벽한 작전. 좋아. 아, 주인 너. 어, 너기 타고 날아가는 순간 밀었다. 예. 없는 소리 우리, 우요어떻게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드리 우리, 우하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야리 우리, 어디가 리우주자 에이, 에이! 리 우리, 으 어린 주민은 최강의 삼지창을 얻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 어쩐다. 우리 주민들을 구원해줄 물건이야 이게. 자, 그대로 가서 젤라. 주인 놈 컷. 나이 나이스 네, 장비 챙겨가지고 또 이제 모험을 갔다 올려고 하는 주인인데요 뒤에서 몰래 저격하고 탐방이 보내야 돼 이번에 실패하면 죽는다 우리가! 날아올라 어. 아! 그렇게 꿈도 희망도 없는 주민 노예농장의 현실 모든 작전은 실패했다. 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 구원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응? 어이, 저거 좀비까지! 어어! 어어! 어 꼴레마! 어. 어, 고마워! <목소리> 아이, 뭐가 왜뭐 이렇게. 털광수 또 떨어졌네 아 이거 뭐 조금 쓰면 없어지고 조금 쓰면 없어지고 그래 아, 진짜. 음. 주인님 제가 콜렘을 데리고 왔어 아 안돼요 주인님 때리지 마세요 우리 착한 게란말 콜렘아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아주 원하더러 악마 화나게 하면 안 돼. 위험해. <웃음> <웃음> <웃음> 너 위험해. 아야! 우리는 건설해서 애기 건설을 던넘봤어 <웃음> <웃음> 주민들, 어셈블! <웃음> 아, <아템블. 아템블. 웃음> 너무, 스있어 뭐야, 이거. 어, 소름 돋네. 돌 진짜. 아, 돌려가라! 아, 오 주민 진이 아, 진짜. 아, 진짜. 빨리 짜 아, 아, 아, 아, 아, <웃음> 사서가 마법을 끼우쳤다. 음... 강화! 오! 에 오! 폭죽 만들어서 타이틀 성공. 어. 자. 걸었다. 어딜 도망찰라고!! 일로와! 오케이 와, 이거 이거 주민들끼리 뭉치니까 상당히 센데요? 주인 화났다 잘가라 주인 놈 악마를 처단할 시간이야 그 와중에 이 복권 뜯고 있는 녀석은 뭐야 이거 야! 다시는 주민을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 주민세상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악마녀석을 물리치고 말이죠